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디 수샘입니다 요즘 남의 구린돈을 쉽게 받아 챙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탈로가 나면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상의방한칸 마련하기가 빠듯한 분들이 어렵게 장만한 쪽방에서 비바람 겨우 가리며 사는데 그것마저 비워라 못 비운다 맞서다가 처절한 폭력 사태까지 비어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원주민을 비인간적 삶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현장을 조능의 한학수 피디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21일 대전시 중구 용두 일동, 동네 노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지붕에 올라가 자신들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하고 출동한 300여 명의 철거 반원들로부터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크레인 위로 올라간 한 주민은 목에 밧줄을 걸며 비장한 각오를 보입니다. 철디반원 에더가서는 전해가 전해가 전해가 전해가 전해가 전해가 전해가 전가가전가가전가가가가 크레인을 점거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은 철거반원들이 잡지 못하도록 옷을 벗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용두동 주민들의 저항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철거반 진입이 시작됩니다. 토지수용법 제 77조, 행정대집행법 제 2조 및 동법 제 3조 이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직 주민이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혼자 집안을 지키고 있던 집주인 할머니는 끝내 혼절을 하고 맙니다. 철거가 확정되고 주민들에게 개고장이 발부된 지한달 반. 그래도 주민들이 떠나지 않자 이번에는 빈 집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들 역시 강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은 철거 반원들이 수거해서 따로 보관을 합니다. 또한번 잠겨 있는 집에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놀란 여자아이가 동생의 기저귀를 챙겨들고 나옵니다. 이날 주민들은 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살고 있는 집조차 부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몇 집은 살림살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어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집안 살림이 공터에 차곡차곡 쌓이고, 철거 작업이 7, 8통 골목골목으로 이어지면서 지에 남아있던 주민들의 저항도 계속되었습니다. 강제로 끌려 나오던 한 주군은 울분을 못 이겨 철거 반원을 물어뜯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내몰린 용두동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통곡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들이 다시 저항을 할까? 철거반원들은 철거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을 격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철거된 집은 빈집 포함 모두 5섯채 그중 이사를 거부한 19세대가 강제 집행을 당했고 집을 잃었습니다. 네, 막 전투를 치른 현장 같은 기분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데, 전웅이 PD, 이 지금 저곳 대전시 용두동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강제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대전시 용두동은 흔히 말하는 달동네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 주택공사는 이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2004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턱없이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아, 이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며 이주를 하지 않자 아, 강제 철거를 집행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본래 불량 그 주택이나 달동네에 사는 분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게사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본말이 전도된 셈입니다. 아,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해 보았습니다. 용두동에 강제 철거가 있고 한 달. 집은 사라졌어도 주민들은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시간이 나면 자신이 살던 집터를 뒤적이곤 하는데 비록 철거반원들이 살림살이를 모두 꺼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번에 찾아낸 것은 다락에 넣어두었던 앨범. 이곳에 이사와 23년. 좋았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살아갈 일이 아득하다는 김용민 할머니. 일곱 평짜리 집에서요. 네. 보상은 500만원. 아이고, 500만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그 걱정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럼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나왔는데. 서 한국에서 한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평 한국에서 한국에한 한국에서 한국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서한국에거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서한국서한국에이한 주소마저 상고연해가 이게 우리 아들들 어리고 누가 이렇게 나 아득 죄 땅인데 누가 이렇게 때려보실 줄 알았어 누가 남편을 잃고 그 아득한 시간을 네, 손수 네, 이 집을 마련하고 네, 지켜가며 살아왔다는 윤순의 할머니 네. 집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일층인데 내가 이층을 올려서 연배우리 온다라고. 민우리 나 어떻게 한 방에서 그래요? 민우리 언니라고 내가 일층을 올린 거지. 그것도 내가 노가다 된 김에 배워갖고 내가 돕지라 가매밤세집 가정 내가 이노 일어라 가매찐 집인데. 할머니들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집이 가스 뜨가 어디 있어? 두 물구니 여기서 살다 우리 할아버지는 폐암 걸려서 지금 이집허물고그래서 또 병원이 또 가셨다니까요. 이게 수영사 집이라도 예리 들평에 또 위에 저기 슬아 붙여고방들이 갖고 두 집이나 세 가지고 그냥 두 늙은이들 유지하고 살았어요. 돈을 많이 그런데 이제 집이 없어졌으니 잘 곳도 없어지고 월세도 못 받아 생계마저 막막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저기 이사 가라고 하느냐고 못 간다고 그럼 돈 많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양무원이로 가요. 갈데 없다고 하니까 양무원이로 가려. 갈곳 없는 주민들은 철거된 집터에 공동 천막을 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용두 1동을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주민은 약 50여 세대.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낮에는 노인들과 아이들만이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네 손자예요? 할머니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아이들 은하 자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이 있던 자리에 의자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집은 꿈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겨우 챙겨온 살림살이들로 만들어진 공동천막. 갈곳 없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잠도 함께 자고 밥도 함께 해서 나눠먹습니다. 다힘들지물 있나 뭐가 있나 그냥 뭐다 힘들지. 축구. 허리도 그 사람들이 지금 허리도 다쳐나가지고 지금 차고 여기 들어오면 죽었어요 성질라 죽겄어 집두고 수고란던가 이게 뭔지라이 그래. 이게 뭐여 이게 뭐여 이게.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살아 우리도 니 식구랑 내는데. 지발좀몰렁 어디 해주든지 말도 못하게 하지말라 정말 속상해 죽었어 정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대전시 중구 용두일동은 흔히 말하는 달동네입니다. 특히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던 이곳 7, 8동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부엌 한 칸에 방한 칸, 화장실도 없이 7, 8평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 아이들이 자라고 식구가 늘면 손수 2층으로 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적은 수입으로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아껴가며 알뜰살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구청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불량주택으로서 흔히 말한 그 달동네로서 연탄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그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그런 지역으로서 그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지정하게 된 것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대전시 중구 용두일동 475채의 노후주택이 철거되고 고층아파트 1134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고 보상받은 돈으로 새로 사야 합니다. 그런데 용두동의 경우 새 아파트 중 가장 작은 24평형이 8천만 원. 공공임대도 최소 2,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 철거된 7, 8통의 경우 보상가는 대부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 어느 아파트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금 같은 건 하나도 안 주고 거기에 대한 돈도 보상가액도 충분치 도않는 그런 돈을 주면서 나가라가니 누가 나가겠어요. 가면 내 집을 내가라고왜 왜 팝니까? 나는 그래서못 팝니다. 어? 똑같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요. 울분을 토하는 게 진짜 울분을 토하는 게 뭐냐면 구청 직원이 누구보다도 거기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알거 아닙니까? 경제적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지금 그 그런 부분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보상이 시작된 지난해 3월, 744세대 용두동 주민 중 233세대가 모여 용두동 주민회를 결성하고 무상 입주권과 보상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1년 동안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용두 1동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승인한 대전시와 중구청은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를안 했다고 보지 않고, 동률이 우리가 73.6%였었으니까, 태산수 주민이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편의적인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지를 본다면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왜 동의하지 않는지에 았 대한 부분을 우리 사회는 무시를 해왔다는 거죠. 더기 동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동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기 좋게 해준다. 살, 살기 좋게 해줄 게 도약 찍어라. 그래서 찍었죠. 왜 좋았냐면 은 여기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주문는 우리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주권이 있는 지 알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저는 그린 줄 알았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으면 안 했지, 반대했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나 보상가 등은 그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업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에 근거도 없이 일단 한번 동의하면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2000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무수히 주민들한테 그, 그 사업 설명회는 무수히 가졌죠 그런데 단 보상 가격이든지 얼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설명한 네,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제가 말해 보상 가격은 보상 시점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해서 통보 뭐 받아서 그때부터 회비가 되는 거지. 그제는 제가 그거는 사업 자실례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이 보상과 결정에 관한 문제는 7, 8평짜리 평수가 작은 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장옥자 씨 집. 대지 45평에 방이 다섯 개 이곳에서 장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 셋을 키우며 월세도 놓고 여유있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상가는 6,600만 원. 인근의 21평형 아파트로 겨우 이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 식구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애들 셋하고 여섯 식구거든요. 저희 네 여섯 식구인데 그돈 가지고는 나가가지고 45평짜리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개짜리 전세도 갈려니까 세 개짜리는 가능한데 네 개도 무리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얼마 주고 달세를 얼마 내면은 그렇게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집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형편은 76평에 사는 박상순 씨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박상순 씨,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까지 4대가 사는 집. 안채 옆에 들인 또한 채는 월세를 놓아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두 채를 내놓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억 8 0 0만 원. 그냥 무적대고 우리 땅 76평 빼고서 30평짜리 아파트하고 맞바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지금 마음대로 마당이고 어디고 뛰어돌아다니며 놀고 막 그런데 아파트 그거 말이야. <웃음>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대로 보상액을 집행할 뿐이라는 주택공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집을 못 구한단 말입니다. 아니, 해봤어요, 이 사람이 꼭그 사람. 지역에 이제 한정을 해서 하니까 그러지. 그럼 그 지역을 말한, 예. 그렇죠 변두리라고 꼭 표현할 수는 없고, 땅이라는 이제. 기본, 땅이 태고의 땅이 얼마에 이렇게 딱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편리에 따라서는, 그 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두리로도 갈 수도 있는 기고, 아니면 각 거기에서 더 중심가로 간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격이 더 떨어진 데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그 이거보다 조건이 더 좋은데도 가격은 얼마든지 낮을 수도 있는데도 있을 수 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격갖고 당신이 능력에 따라서 좋은 걸 한번 찾아봐라는 뜻이네요. 이거는 수용을 하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자기 가옥을 갖고 있던, 있었던 사람들 단순하게 멀쩡하게 정부가 그분들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그 건물을 산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는 그거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로 내쫓으면서 왜 사업 논리에 그 주민들을 맞추느냐 이거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좀더 많은 지역을 개발하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현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지금 아주 냉정하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봐도 좀넘무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을 강행을 하고 궤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철거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좀 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학수 PD,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아직까지 국가에서 하는 개발 사업조차도 돈이 남아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개발을 시작하지만 정작 현주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지나치게 경제 논리로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택지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역에서 15분 거리, 동구 가오동. 오래된 포도밭을 지나치자 조용한 농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이 2005년까지 총 4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측의 보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을은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그만입 자꾸 떨려요. 그냥 어가이 떨리 있을 수 없어요. 이저 부동산 매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살때 당시에 살때 당시에 예, 부동산 매매몇번 음, 예, 2억 1,300으로 예. 그 91년도에 예. 이렇게 던5월 날짜가 음. 있죠. 그러고 현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1억 2천 7백이 나오겠죠. 아, 정부에서는 이번에 네. 그 보상, 보상.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는 1억 2천 칠백을 네. 보상. 2억 1천만 원을 주고 산땅 600평이 11년 만에 그 절반 수준인 1억 2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때 땅을 안 사고 은행에다만 넣어놨어도 땅 사고도 남죠. 솔직히 배는 튕겼죠. 근데 이렇게 반을 도둑맞았으니 이거 어디다 어 가야 해려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 포도농사를 지어왔다는 박병일 씨. 그 역시 이번 보상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가대로는 보상을 해줄 줄 알았던 박노인은 아예 생활정보지를 쌓아놓고 매일 땅값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난 쉽게 얘해서 아무리 싸게 나와도 40만 원 선은 될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21만 원이렇게 말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말이. 해방 전부터 이곳에서 손두부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두부집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삼례두부라고 해서 대전 인근에서는 알아줬다고 하는데 유기종 시내를 비롯해 지금도 가오동 지역에서는 열가구 이상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만으로 직접 두부를 쑤어 목판에 누르고 물을 빼서 만드는 진짜 손두부. 할머니가 시작하신 것을 어머니가 물려받고, 윤호인 역시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아내와 함께 평생 두부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틀리지 않나 해도 내가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나좀 부드럽고, 컬러가는 그 거, 이가좀 틀리더라고, 틀리더라고. 할아버지 손맛이 있으신가 보네. 네, 손맛이서 그런가 우리 만원님 손맛이서 그런지 모요죠 <웃음> 이걸로 자녀분들 다 이것도, 주셨겠네요. 이걸로 저 아들, 딸사남에 여우고 가르치고 그어요 음. 그래갖고 여우가 살해갖고 인자 두을근이 사는데 음. 두을근이그도 애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두을근이 밥은 먹고 살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두부만 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지공사 측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두부 제조 시설 해가지고 3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 이집 전체 다 포함해서 3,200만 원 이렇게 보셨어요. 그랬어요, 때.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갖고 어디 가서 그이돈 받아 갖고 여기서는 집두장을 했어도 그돈 받아 갖고 어디 가서 집 이거 의리하고도 집두 장도 못하지요 뭐. 어디 가서 집을 사. 2만 원 집도 못 사. 뭐. 전세나 전세 치우면 전세 어디 가서 그때 요만한 건만해 하려면 나뭐 다시, 두번 하지 않거든. 이놈들, 그거 돈, 그거 집거리 마치 해 주고서, 그 그들, 돈, 그 돈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갖 장만 나라고 때, 그렇게 해놔. 뭐, 하여간, 그, 뭐 토지공사 사장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그 놈하고, 시장 놈하고, 내가 아주 뭐, 몇 가지를 잡더라도 잡을 요 땅을 임차해서 20년 동안 포도농사를 지어왔다는 김삼수 씨. 빌린 땅이지만 열심히 일구고 갖고서 이제 포도재배로 연간 3, 4천만 원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씨 역시 요즘은 거의 일손을 놓고 지냅니다. 이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나마도 못하게 안내는다니서글프고 그렇다 해서 내 집을 쫓겨나서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어디 직장을 잡자니 직장을 누가 내줄 사람 없고. 난감 안 해요. 진짜. 답답하고 그냥. 어떨 든 어디에 들이 받고 싶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김 씨가 20년 동안 재배해온 포도나무들과 16평짜리 집을 내어주고 받게 될 보상금은 3,200만 원. 이제 농사 지을 땅은커녕 당장 새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진짜요. 이거 가지고 나가 가지고 어디 가서 산, 산다 이거예요. 불화마더 심해질 거면 가전이 파탄 낭비예고 애들은 또뭐친척집으로 보낸다 이렇게 흩어지는 방법뿐이 없어요. 내 가만히 계산을 해도 나올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 대전에 남아 딴 일을 알아봐야 할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 산골로 들어가야 할지. 김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토지공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찾아가봤습니다. 이번 택지개발은 대전시의 지도를 바꾸는 변수는 야심찬 변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 초... 어, 지역 편중 개발보다는 전체 고른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지공사가 주민들로부터 매입하는 땅은 19만 평. 이것을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근거한 보상이 현재 거래되는 시가의 한몇 프로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한 아,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봤을 때에는 시가를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시세라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그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는 그 가격이 시세거든요. 게다가 사업 자체가 적자인 만큼 더 이상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지 분석상 실제에는 1,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원가에 준해서 아니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저희들 여섯 명 여기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익이 1,600만 원 남는다는 거는 저희들 이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는 인센티브도 받고 예산도 받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대한 손해를 받으면서까지는 착수는 할 수는 없면서요.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공사 측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소리> 무엇보다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익도 나지 않는 개발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는 것입니다. <목소리> 안 인건비 안나오야그불른 자리야. 하지 말이야지 그럼 조사도. 인건비안 나오고 손해 비서를왜해 세상에 그 10년 전에 30, 10년 이전에 3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23만 원이란 보상가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억울해서 어, 난딱못 내놔요 총칼만 안 들었지 무기 안 들은 날강도다 너더들이 하는 짓이 날강도로 이렇게 큰 날강도가 있네 멀쩡히 살아 세워놓고서 어? 개발이라는 건 좋아요 어, 규정 개발이라는건다 다 좋은데 개발을 하면서 원주민을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음. 네, 땅값을 놓고 지금 주민들의 주장과 토지공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학수 PD 어떻게 같은 땅을 놓고서 양측이 50%가 차이가 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차이는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토지공사는 보상을 위해 땅값을 감정해보니 가호동의 경우 시가가 공시지가의 수준이라는 것이고, 주민들은 현재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현실성 없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경우 토지공사 측이 적자가 난다고 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토지 가격의 감정평가를 짜맞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가호동 주민들이 용두동 주민들과 함께 대전시청 앞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는 개발사업에 희생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의혹이 있었습니다. 가오동 택지지구의 한가운데에는 포도밭과 가오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지난 94년 대전시 동구청에서 가오동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 지은 것으로 원래 흩터는 박창률 씨의 포도밭이었습니다. 박창률 씨는 이 땅을 당시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도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 동기는 그렇게 해서 이게 51만 2천 원씩 지가 저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도 땅값은 평당 51만 2천 원, 제곱미터당 15만 5천 원으로 지금 보상가의 두 배가 좀 넘습니다. 도서관터를 좀더 넓히려고 했지만 이웃 주민들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시세가 6 7 0만 원. 예, 너무 싸다. 지금 5 1 2원에 이걸 이, 저 어, 이게 다 팔았다고 하니까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팔고 싶었어도 너무나 저 예,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예, 안는 거예요. 주민들은 현재 토지공사에서 해 준다는 보상금이 94년의 절반도 안 되고 있으며 가오동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토지공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업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배정을 받거든요, 지자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가 된 가격이면은 그 가격을 사용하는 게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 그렇다면 이 지자체에서 15만 5천 원으로 이렇게 한 것은 특정한 한 개별 사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조금 실제 그 시세보다는 약간 더 얹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줬다는 네.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예. 예산에 꿰어맞추기 위해 시세보다 더 보상을 한 동구청의 잘못이,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십시오. 그런 오십시오. 특수성으로 사업 특수성으로 해가지고 생긴 가격이지 음. 이것이 이제이 동네를 대표한다고 가격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러나 당시 도서관 부지를 매입했던 동구청에서는 토지공사의 주장이 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 아마 공시지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는 훨씬 많이 전부 다 보상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4년 당시에는 공시지가 라고 하는 저 7만 5천 원이 시가를 좀 반영하지 못했다 는 하는... 그렇죠. 네. 우리가 공공용지를취득할 때는 감정 2개 평가사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개 기관의 감정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산 저기 그 가격을 정한 거죠. 15만 원, 5천 원이라는 거죠 실제로 가오동이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 공공기관에 의해 매입됐던 설례들을 보면 다섯 군데가 모두 공시지가의 두세 배로 보상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와 시세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을 많이 반영을 해서 약 90% 수준까지 그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더 도심 외곽의 경우에는 약 7, 80%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거래 가격이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최저 10%까지 거래 시가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가우동의 시세는 어떨까? 토지공사 측의 주장대로 20만 원대인지 주민들의 말대로 최소 40만 원대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좋은지구 자연녹지가 보통 실거래가로 예, 예. 한 52만 원 평당 평당 한 50만 원 정도 50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예. 위치에 따라 각,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대지 있는 예, 예. 어떻습니까? 대지는 보통 뭐한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거래되는 걸로. 인근의 부동산 중개소를 몇 군데 더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 역시 토지공사가 제시한 보상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포도밭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에 한 40만 원 간다 하게 되면 은 공시지가는 약한 20만, 한 2만 30만 원 정도밖에 안 갚은 것 같아요. 그 공시지가가 시세다라고 예. 말하는데 그건 좀 그럼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가 봐야죠. 토지 공사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힘약하고 이렇게 힘없고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응,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전부 다 우리 못 배우고 응? 진짜 무고 이렇게 살은 있게 내가 봐서는 갈보고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그런데 토지 공사 측은 감정 평가 나온 대로 보상하는 것이지 자신들 역시 보상가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평가사들은 어느 기준을 정해갖고 하지 무슨 뭐그참 심한 말로 뭐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한다든지 그런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어느 기준이 있는 거지 저희가 또 개입할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면 가호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감정평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직접 감정을 담당한 감정평가법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동안 거기 가우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시지가가 오히려 높은 감도 있지 않나. 근데거시지가가시세반영 그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게 제가 기 이제 그 평가하면서 이렇게 봤을 에는 그러나 주민들은 바로 이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에 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가우동의 보상지로서. 2000년 6월에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는데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제곱미터당 18만 3천원으로 평당 6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가 산정액은 7만 2천원이었습니다.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감정평가액이 무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2000년에 저렇게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전혀 변한 거 없습니다. 그 당시도 이 상태, 자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산 거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두배반 이상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음. 저희들도 그래서 엉터리 감정평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공시지가가 그한 반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각기 이제 적용하는 법령 자체가 이제 틀린 건데 뭐 임대차를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 보상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 있고 담보를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 있고 경매를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각목적에다 있단 말이죠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가격은 틀려질 감정 가격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 목적에 따라서 그 감정 가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 어,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건 이해가 좀안 되실 거예요.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그 잣대를 이무적으로 휘둘릴 수가 있는 겁니까? 감정, 경납 경락, 가격이라고 하나 경매 가격 할 때는 이런 잣대를 제시를 하고 우리한테 보상 주는 것은 또... 그거하고 상반된 잣대를 휘둘른다면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우지구의 감정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협회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감정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군사시설보호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 있죠, 규제. 규제가 있지 않고서는 저 자신도. 이 정도의 차이는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매번 있는 거다 아니고 좀 어쩌다 한번 실수 정말 딴걸 마치 일반적인 얘기인 것처럼 이게 방송이 나가면 평가에 대한 그 일반인들이 아 이거 뭐 공수를 때기지마 이시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려도 좀 있다 솔직히. 저희들은 감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봤을 때는 자기들 탁뭐 책상에서 머리 맞대고 진짜 상술 계산해 가지고 짜 맞췄다고 생각하지. 주민들은 감정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혹시 가오동에 대한 감정 평가를 다시 할 수는 없을까? 지금 상태에서 금액에 불만을 좀 가지고 있다 해서 다시 전체적인 재평가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감정평가의 의혹도 문제지만 은 분명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토지공사야말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나운스 PD?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보상가격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공사가 재평가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시세를 외면하고 공시지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보상한다면 주민들의 반발 역시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 2의 용두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조노이 PD, 이 용두동에서 강제철거 이후 어떤 그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예, 사실 주민과 주택공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용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용두동의 경우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커지는 만큼 어떤 대안을 찾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상 현실화를 놓고 주택공사와 대전시를 상대로 싸워온지 1년여. 아 오늘 이사 가세요? 예. 강제철거 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야, 28만 원짜리 땅도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집이 28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네. 지쳐서 포기했어요 이제 나 그냥 우리가 하다하다 지쳐서 우리 아들이 찌러지게 생기고. 찔러지게 생기고 병나서 생명나서요. 음, 이름을 생겨서요. 어디로 이사 가시는가? 여기 저기. 아들이 연립 샀어요. 음. 연립. 이큰거 사야 그거 이큰 집이 그렇게 갖고 두 집을 합해 갖고 겨우 연립밖에 못 가요, 지금. 집두 채를 내놓고 약간의 돈과 25평 연립으로 이사해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최정희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됐나 보태서 이제 샀으니까. 아니 이거가 팔아가지고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상하게. 이런 집만 산다면요 안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런 집을 못 사지요. 이렇게 큰 땅이 얼마야 땅이 여덟 평하고 이제 오십 평하고 그 땅을 세상에 그난그집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도 그나마 집을 만들어 떠나는 사람들은 형편이 나은 것입니다. 왜왜 울어? 은환의 어? 네? 할머니가 무슨 일인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나가고 집이 없으니까 아들 낙이 없어 나가서 안 돌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고 가방 어디 다 놨나 몰라 지금. 가방 어디 있어? 응? 친구네 친구네 친구네 집에 갖다 놨어. 음. 왜 친구네 집에 놨어? 은하는 엄마, 아빠가 모두 일을 하러 다니는 탓에 할머니와 생활을 해오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뭐 그냥 뭐 살림도 못 건지고 막 그냥 그렇게 골목 맨앞 집인 은환에는 그날 첫 번째로 철거를 당해 할머니는 혼절을 했었습니다. 연화책, 은화책 다 끄냈어? 학교다가 놓고 하니까. 아, 그럼 여기 뭐가 여기 못 끄낸 동화책이... 거 뭐가 있어? 못 끄낸 거, 은화껌, 응? 응? 동화책 같은. 동화책 같은 거 아직 저 안에 있어? 선택 들었어요. <웃음> <웃음> 결국 할머니도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할머니 눈물로. 은화도 그친 울음을 다시 웁니다. 집도 없이 천막 생활을 해온 지한 달째 아이들도 어른들도 몹시 지쳐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추스리고 나자 할머니가 은화의 점심을 챙깁니다. 따끈한 국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보리차로 대신합니다. 그래도 언제 매를 맞고 울었는지 은화는 늦은 점심을 달게도 먹었습니다. 늦은 오후 천막을 네.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또나오세요 네. 네. 지금 어디 가세요? 동생일까요? 동생의집 자러. 자라. 자안 자라요? 네. 음. 늦게 들어가면 동생이 남편 보기가 좀애려워서 동생은 내 동기가 이니까 괜찮지만 동생 동생이 남편이 아니었다. 이잖아요 그만해. 못해. 눈물 나왔어. 눈물 나왔어. 그만. 언제쯤 이 싸움이 끝이 날지. 사실 한 달이 넘어서면서 노인들은 천막 생활 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경아. 할머니가 수경아. 고나게 자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어딘가 잠자리를 찾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찰 응? 자리 가야죠. 이모네 집으로. 누구, 누구 이모네? 우리 여동생네 집이에요. 거기 가서 지금 많이 자요. 아직도 무언가 남았을까? 폐허 속을 찾아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승용이. 비록 부서져 버렸지만 여전히 자기 방이며 다락에 있던 흔정을다알수 있다고 합니다. 제 집에 뿌려졌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실뭐 웃으면서 놀순 없잖아요. 여기 나중에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집 마련해 주실 거예요. 응? 네. 여기가 제가 좀 늘었던 집이에요. 철거된 후 승용이네는 비어있는 남의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우리가 쓰는 데요 근데 여기 수도 다 끊어졌, 끊어졌다고 그러더니? 터졌잖아요. 터져가지고요. 가 가지고 이 안전거죠. 이게 터진 거요 네. 어,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아직 수도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집은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은 승용이 엄마를 위해 아, 이웃 주민이 빌려 준 것입니다. 애들이 마음이 심란한가왜 집이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큰 애가 집 부서지고 산 3일인가 4일을 학교를 안 갔더라고요. 집에서는 간다고 나갔는데 애들이요.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니네 집 부서졌다고 놀렸대요. 그래갖고. 아니 잠깐만. 니너왜 네 학교 안 갔어? 애들이 놀려서 응? 애들이요? 집 부서졌다고 놀려서좀 네? 속이 많이 상했어요. 집이 저렇게 돼갖고. 애들 좀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나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지난해 수술로 저축해놓은 돈마저 다 써버린 형편. 30년이건 40년이건 집은 걱정 안하고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근데 전세 어들 돈이라도 줬으면 우리들이 이제 폭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보상을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게 되면 음. 보상가가 뭐 높니 낮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가를 더 달라. 근데 그 보상가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잘안 된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집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은 또다 그러면 공공임대 이런 거 마련은 것이 있고 그럼 여기 들어가라 안 되면은 연구임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연구임대 주택도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몇 개를 확보를 해놨지만은 내내 집에서 내가 살다가 왜 임대 아파트를 가냐고 내가 내가 부실하게 쓰요? 그건 아니잖아 나 지금 환장하고 있어 지금 야, 여기서는 집 걱정 없이 살다가 왜 임대 아파트고 영 저기 영세민 아파트고 예. 응. 임대 가라고 하는데 임대 가라고 하는데 아 틀을 거니까 여기서 생활 유지를 하고 살았는데 가서 어떻게 그 임대 그 돈을 내요? 내기를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사는 게 나는 편하니까 난못 간다.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 0평에 살든 1 0평에 살든 그분들은 자기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가옥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에게 세입자들에게 주는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라 그러면 100이면 100명 다 망설이죠. 결국 남아 있는 주민 대다수가 임대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면서 철거 이후 아무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웃음> 이제 그 부분들은 어차피 이래 가지고 정말로 아주 그냥 소득 분비별로 보니까 아주 최하층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주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시도 마찬가지일게요 시나 뭐 구청도 마찬가지예 그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정부 방침으로 예를 들어가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특별로 어떤 뭐 재정 지원이 있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저희 뭐중 개별적으로는 도저히 건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주무 부처인 건교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 용두동 문제가 만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희가 재조사해서 주택 공사와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 내용이 그럼 무슨 예. 조정을 할 수가 있을지 궁금상. 지금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평형을 줄이거나 예를 들어서 1급 평에 살았던 사람은 한 10평 정도 살고 한그 단칸방이면 어때요? 보고하고 원룸 명식을 조그맣게 지어도 되고,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를 이렇게 자기네가 실정을 좀다 조사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미비되는 경우가 좀 있죠. 왜냐면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덜 돼, 들 있었다고 봐야죠. 에서는할수 있습니까? 그런 짓이. 그거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착률이 낮으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목적이 재정착시키는데 있으니까, 어쨌든 불량 주거지를 계산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조사해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주택공사 불빛마저 철거된 용두동에 밤비가 내립니다. 언제쯤 그 옛날처럼 집 걱정 없이 단잠을 청할 수 있을지, 용두동 사람들에게 아직은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네, 70년대 개발 독재가 횡행하던 시절이나 이승직한 일들이 서민을 위한다는 21세기 이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요즘 정치인들은 흔히 말합니다만은 요즘 그분들 권력 싸움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서러운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PD수석 여기서 마칩니다.